네 여러분 남자는 어, 과연 뭘까요 여기서 남자나 남편 남친 다 포함하는가 해가 남자 남자 어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아 이게 남자는 꼭 손톱 같구나 어, 무슨 손톱 페이크 손톱 음, 이게 붙여놓고 이렇게 기, 그것도 긴 손톱 길어요 긴거 기니까 보기는 참 예뻐요. 어, 보기는 참 예쁜데 타입 칠때 불편하죠. 설거지할 때 불편하죠. 빨래 이렇게 개고 빨래 집어넣고 빼고 할때 떨어져요. 이게 어, 떨어지거나 어디 쾅하면 깨지고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남자는 꼭 손톱 같구나. 어, 쓸 때가 그냥 갖고 있으면 은 어, 좋지만 딱히 쓸 때가 없구나. <웃음> <웃음> 내가 뭘할때 자꾸 바다가 많이 되더라고. 음.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있으면, 어, 귀찮고, 또 없으면 또 허전하고 그런 게 아닌가. 어. 그래서 오늘의 주제예요. 어, 그 사람도 죄를 원할까? 그 사람도? 그 사람은? 어, 그 사람은으로 할게요. 어. 그 사람은 죄를 원할까? 죄를 어, 원할까요? 제일 기다리신 분 많죠. 음. 그래서 카드를 골라놨습니다 어, 잘 뽑으셔요 솔직히 제가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리딩 하다 보면 제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카드 고르실 시간 되겠습니다 네저 위에서 나는 팔소리와 함께 카드를 잘 고르셨나요 음. 어, 카드를 고르셨다면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 제애를 원할까요? 아, 이 사람도 뭐 그런 것 같아. 그냥 반반? 반반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이고 흠. 이게 그럼이 사람 아, 이게 왜 이러지 <웃음> 이 사람도 오. 이 사람이 이게 뭘까요 음. 반반 음 반반 음 어, 이 사람도 조금 자기 나름대로 자기도 상처를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상처를 받았다 무엇에 대한 상처냐 라고 하면 자기가 그래도 나름 계획하고 자기가 그냥 그 뭐지 그냥 그 보기에는 보기에는 그냥 막 덥석 뛰어든 거 같잖아요 여러분한테 덥석 막 뛰어들고 어 응, 너는 내 사랑이야 음, 응. 막 그랬던 게 아니라 자기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다가오는 시기가 너무 빨라서 여러분들이 설마 그럴지 모르겠지만은요 이게 굉장히 이 카드 자체가 굉장히 자기 그니까 뭐지 객관성을 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거야. 어. 왜냐하면 내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은 다르거든. 근데이 카드는 지금 이 사람의 입장을 놓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음, 그걸 감안하시다라는 거지. 이 사람은 자기도 어 이렇게 성급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어떤 확신을 갖고 간 거고 그리고 어 솔직히 여러분한테 달려갔을 때 고민이 되지 않았었던 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여러분하고 어 있을 때 관계가 조금 불안불안하지 않았나 조금 불안불안했다. 그러면 그러고서 뭐 자꾸 뭐 헤어질 것 같은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너를 잊겠다는 거짓말을 두고 어, 그런 것처럼 슬픈 예감은 틀린 것이 없어. 나는 너를 갖다가 아직도 사랑하는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아직도 좋아하지 싶다 음. 이 사람은요 이별 여러분에게 이별 자체도 쉽지가 않았지 않았나 어,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 성격에 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음, 이별을 결정했을지 몰라도 어, 여러분들 사이에 여러분들을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 그 사람 그냥 그냥 감옥, 그 뭐지? 번개불에 콩고목도 우리 이혼했어요. 이혼했어요, 그래. <웃음> 우리, 우리 헤어졌어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글쎄, 어,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느끼는 거고, 여러분이 느끼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1분씩 생각하면 100날을 생각해다 100분이지만, 하루에 24시간을 생각한다면,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갖다가, 비록 다가오는 시간은 뭐 짧고, 너무 빨랐을 수 있었겠지만, 헤어지는 것도 빨랐을 수도 있겠고, 저기 막 다가오는 것도 빨랐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 머릿속에는 온통 여러분 뿐이었기 때문에, 이게 날짜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 날짜와는 상관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 성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급해 보이기도 해 근데 급해 보이는 건왜 급해 보이냐 라고 하면은요 그냥 이 사람 그 내면에 그 내적 갈등이 참 많다 라고 봐요 인간에 있어서 음, 인간에 있어서 내적 갈등이 되게 많은 사람이다라고 봐이 사람은 인간관계 폭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어요 음. 인간관계 폭이 넓지 않을 수 있다. 굉장히 소수의 사람한테, 어, 정해병이라 그러지, 소수의 사람한테만 마음을 주는 사람이 아닌가. 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어, 이 사람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나 싶어. 음, 이 사람한테 헤어짐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음, 어쩔 수 없이 선택했어야 되는 일, 어, 너를 나 너를 사랑했을 땐 내가 너에 대한 어떤 확실한 신념이나 어떠어 진짜 그래 이 사람이다라고 선택을 했지만 이 사람이다라고 선택을 했지만 이 헤어질 때는요. 이 사람이 그 자기의 선택을 갖다가 그 바꾸는 일이잖아요.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에서도 쉽지 않았다라고 봐. 음. 근데 어, 이 사람이 이이 이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요 그런 것 같아 뭐냐면 요뭐 뭐 이렇게 그 칼로 이렇게 크게 베이거나 유리에 베어서 피가 철철철철 나면 아프잖아요. 어 문에 콱 쳤어. 어 피멍이 들어서 아프잖아요. 어 그거는 그 진짜 누가 봐도 아픈 거야. 근데 아무데도 아파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손톱 밑에 가시가 한 1cm짜리가 박혔어요. 어, 이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근데 빼, 빼지를 못해. 음. 그러니까, 이 상처에, 그니까, 이 사람이 받고 있는 상처가 얼핏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아픈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예리하게 박혀서, 이제, 목, 뭔가 탁바스락거리기만 해도 아프다 그래야 되나? 어, 아, 바스락거리게만 해도, 열, 그, 저기, 막, 시리다라고 봐. 음. 그래서 뭐 어떡하긴 어떻게 그렇게 시린 가슴 부여잡고 있는 거지 뭐 시린 가슴 부여잡고 있다 음. 아, 이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한 건 맞는 것 같아 어, 왜냐면 이게 지금 소드가 너무 많이 꼽혀있죠 음, 소드가 너무 많이 꼽혀있다 음. 누가 먼저 이오, 이, 아, 이온이래 잠깐. <웃음> 누가 누가 자꾸 헤어지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마음에는요 어, 그 손톱 밑에 가시처럼 막 진짜 확 아프건 아니야. 그렇지만 계속 아려, 어, 계속 아리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하고의 그 관계를 있잖아. 요 여러분하고 매주 오면서 그 관계를 갖다가 어, 계속 쥐고 싶어하고 있는 모양이 아닌가? 왜냐면 아리다는 건 아리다는 거는 마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린 거지. 마음에 안 남아 있는데 아릴리는 없잖아요. 응. 마음이 아릴 리는 없다. 이 사람은요 모르겠어. 여러분하고 헤어질 때그 사람이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하고 조, 좋아 사랑을 나눴을 때이 사람하고 마음이 막 미친 듯이 끌렸을 적에는 어떤 마음으로 사랑했냐라는 거예요. 음. 왜냐면 헤어질 당시에는 그이 사람의 지긋지긋했던 점밖에 안 보이잖아. 그렇지만 시작했을 때는. 이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시작했을 때 여러분하고 좋았던 기억만을 갖다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싫었던 기억은 보다는 좋았던 기억을 더 갖고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음. 그래서 뭐 어떡하긴 어떻게 이사람지 알이지 계속 아리다라고 봐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만 사람이 그래 그것도 그 어떤 사람은 진짜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도 맨날 나 죽겠다 나 죽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그큰 살품을 안고도 밝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별로 그냥 아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파 보일 지 있지 않을 수 있고 뭐 그래도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주위 사람 뭐 저기 막 그런 문제 아닌 이상에는 잘 나가고 있어 음잘 나가고 있고 그 인간 관계도 조금 폭을 왜 인간 관계 폭을 늘려가고 있는 게 아닐까 새롭게 시작된 인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인맥을 늘려가고 있는데 이게 뭐그뭐 그뭐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어 자기 일적으로 일적으로 뭐 새로운 일이 들어갔다거나 어, 그런 것 같아 같은 어,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마음 속은 어떻겠다 음,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겠다. 음. 야심차게 들어갔는데 어 저기 막 조금 일이 꼬이고 있겠다 하는 일은 그래요 하는 일은 자뭐뭐 뭐 그런 거지 뭐 대화가 좀안 통할 수 있지 어, 이 사람이 내 아까도 그랬잖아 이렇게 막 마당발이고 막 인맥 관계가 넓은 사람은 아니다 아니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그 그, 저기, 아싸? 어, 아싸? 근데 인싸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원래 성격 자체가, 아싸, 저기, 막, 인싸인데, 아, 야, 아싸, 아싸인데 어떻게 인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지. 음. 성격 자체가 그런데 너무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 무리한 거는 그치. 무리한 거는 스트레스 받지.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자기 성격을 갖다가 어떻게 고쳐보려고 조금 애를 썼던 것 같은데? 음, 그런 것 같아. 인싸, 좀 자기도 인싸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들 이 사람한테 혹시 그뭐 헤어질 때막 성격, 너 성격 이상해, 뭐 이랬, 뭐 이런 말 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게 자기의 저거예요 하나의.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게 있어 이 사람이. 그래서 항상 그게 자기 손톱 밑에 가시처럼 이게 제가 안 되는 거지. 어. 고양이처럼 개처럼 너 멍멍 짖어봐. 너왜 자꾸 야옹야옹 거리니 나는 멍멍 소리가 좋아. 이런 거고 똑같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쩌면 그게 여러분만이이 사람한테 상처를 준게 아니라 늘 들었던 말일 수도 있어. 어. 만약에 그게 여러분만의 여러분한테만 그랬다, 그럼 무슨 개소리야. 야, 나너 밖에 나가면 나, 나 저기 인싸야. 막 이럴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 성격 자체가 조금, 음, 그렇다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뭐, 이것도 뭐, 그 오랜 습관에서 오는 것일 수 있고, 아니면은 그 틀을 갖다가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이, 그, 자, 이 사람이 인싸가 되려고 노력한다 그랬잖아. 진짜 되게 많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뭐, 저기, 막, 그, 원치 않는 어떠한, 어, 나는 왜 이럴까, 자기 뭐 그런 거, 어,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자기, 자, 아, 어, 자책. 자기 자책도 하면서, 그러, 그러고서 뭐, 뭐, 어떠한 자기 내적인 그 갈등, 갈등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별거 의미 없는 말인데도 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암 별말 아닌데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 거야. 왜, 그래, 왜 상처를 많이 받냐,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게 늘 자기한테는 그게, 그, 외모의 컴플렉스가 아니라 성격의 컴플렉스였던 거지. 성격도 컴플렉스 있어요? 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헤어졌던 이유가 이런, 어, 인싸가 되지 못하는, 어 이러한 기질 때문이얼 수도 있겠다, 라고 봐요. 음, 그런 기질 때문이을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가 원, 복합적인 연이, 어, 복합적인, 음,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람은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까.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나좀 여기서, 어, 꺼내줘, 어, 라고. 나, 누가 나를 좀 제발 여기서 구해줘, 라고 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성격 자체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자기한테 익숙하지 않은 건데 어떻게 이게 탁탁탁탁 되겠어요 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야 자기 마음같이 자기 마음에 이만하더라도 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마다 한계가 있는 거야 그게 왜안 돼요? 라고 묻는다고 라 하면 그게 다잘 되고 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잘 되면 이 세상에는 개성이라는 게 없는 거야 어, 그못 사는 사람이 어디겠고 어울리지 못한 사람이 어디겠어요? 그거는 말할 게못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이 사람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헤어졌든지 간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어, 재회를 원할거 어디 한번 봅시다. 재회를 원할까? 재회를 원할까요? 재회를 원할까요? 재회를 원할까요? 음 아직까지는 글쎄 조금 더 봅시다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그런 생각보다도 어, 여러분에 대한 생각보다도 어, 어디 봅시다 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생각이야 음, 이 사람도 남들처럼 사랑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남들처럼 사랑하고 싶다 그 대상이 누구냐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 이 사람도 재회를 갖다가 꿈꾸고 있겠다 싶어요 음, 재회를 꿈꾸고 있겠다 그런데 왜안하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 그냥 이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자기 성격 때문에 예, 재회가 된다 해도 우리 관계가 어, 쉽지 않은 쉽지만은 않다라는 걸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음, 누구보다도 더잘 알아. 왜 그러냐면 그게 항상 이 사람한테는 손톱 밑에 가시였거든. 이,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여러분에 대한 미움은 안 보여요. 어, 여러분에 대한 미움은 안 보이고, 자기가 뭔가를 갖다가, 여, 그, 자기의 이안 좋은 성격 그래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거는 보여. 근데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이 사람은 자기,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는 어떻게 안 되고 바뀔 수가 없다 보니까 누가 그냥 날 이대로 인정해주면 안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남들처럼 살아가고 싶다라고 이 사람이 항상 그걸 갖다가 꿈꾸지 않았을까 싶어. 이 사람 자체는요, 표현력이요,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걔, 좀 자기 혼자서 갖고 있는 타입이라 그래야 되나? 어, 그니까 이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뭐 하고 싶은지, 여러분은 모를 수 있어요. 어, 원래 성격이 그래. 그,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안에서 갖고 있고, 이런 걸 갖다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기가 힘들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그냥 그 이런 자기도 어떤 이런 성격의 자기 성격의 틀을 벗어나서 그냥 자유롭게 그냥 맘 편하게 그냥 나 이런 어, 막이 쪼그라들어가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하고 그냥 평범한 사랑을 즐기고 싶다라고 하나 어, 그렇지만 그게 내가 너한테 가고 싶어도 자기가 자신이 없을 수 있어요 어, 자신이 없을 수있어 왜냐하면 힘들 거라는 걸 갖다가 이 사람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 어.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저기 뭐야 저기 뭐지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나 내갈 길이 무엇인가 이 사람은 늘 그걸 갖다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거 같아 여러분들 생각하냐고요 어, yes. 어. 그런데 오는 거는 어떻다? 라고 보면은 오고는 쉽겠네. 개중에는 온 사람도 있겠어요? 음, 개중에는 다시 연락이 된 사람도 있겠고. 근데 여기서는 연락이야 누가 먼저라 할거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막 빨리 진전은 되지 않아도 막 그냥 번개불에 콩고 먹듯한 그런 진전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사람을 원하는 마음, 마음이 마음 어, 그것이 진심이라면 여기는 될라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될라면될 수도 있다. 되려면 될 수도 있고 음 근데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될것 같아 어, 조성이 돼야 될것 같다 그러면 연락을 하는 게 날까요 아니면 그냥 기다리는 게 날까요 라고 한다면은 뭐... 여기는요 이 사람 성격상 여러분이 어쩌면 먼저 연락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음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근데 이, 이게 참 그래. 이 사람의 타이밍을 여러분이 맞출 수 있냐라는 거지. 어, 여러분이 결단을 내려서 여러분들이, 이, 이, 그런 것 같아. 이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안 되면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각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게 없어 저기 뭐야 배수진 어 배수진을 치고 해야 돼안 어, 그러면은 쟤는 힘들어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그 남들처럼 그런 평범한 사람 어그 대학 막 그 대화도 되고 막 이런 평범한 사랑을 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의 바램이고, 어? 이 사람의 지금 이 사람만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이 사람만의 캐릭터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그렇게 대화가 되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진심 어린 대화. 마음 이 진심 어린 대화는 그냥 나를 갖다 납득시키는 그런 게 아니야. 그때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화가 나서 이런 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통하는 영혼과 영혼이 통해서 굳이 내가 그걸 따지지 않아도 굳이 내가 섭섭한 걸 말하지 않아도 그걸 갖다 그냥 그 에너지로 어떠한 느끼는 마음이 있어야 이거는 가능하다라는 거야. 음. 왜 그러냐라면 이 사람 성격 자체가 뭘 갖다가 밖으로 이렇게 막, 막 내보내는 성격이 못돼요막 내보내는 성격이 못되고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걸 갖다가 남들처럼 부드럽고 달달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노골노골하게 하면서 해줄 그런 재주는 없단 말이에요. 어, 없는 제주를 어디 가서, 어디 가서 퍼오라고. 이거 퍼각이 되나? 제주 퍼각이 돼. 그거 안 돼. 그거 어디 가서 퍼오라고. 구글 가면 퍼지나요? 아, 네이버 가면 퍼지나요? 아, 안 돼. 안 된다란 말이야. 안 되는 건 깨끗하게 포기하고, 이 사람이, 어, 내가 봤을 적에 이 사람은요, 바람 끼는 그닥 없어요. 음, 바람 끼는 사람은 아니야. 고지식하거든. 음, 고지식해서 바람 끼가, 여러분하고 헤어져가지고, 뭐, 뭐,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어떠한 바람기, 그, 그러니까 남자가 바람기 없는 남자는 없지. 바람기 없는 남자는 없지. 그러나 이 사람 성격상, 이게 볼 때, 그렇게 바람, 바람기가 이렇게 많은, 막 진짜, 그, 댄저로서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 남자라 남성 호르몬이 있는데 여자를 싫어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무조건 자기 욕정에 이끌려가지고 막 아무나 밝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사랑한 사람한테 충실해요. 어, 데 좀 심심할 수는 있어요. 어, 심심할 수는 있어. 어. 그래서 그 요즘에는 그 위트 있는 남자, 재미있는 남자 어, 달달한 말 많이 남겨주고 어떤 공감 능력 있고 포용력 많은 남자 그런 남자를 갖다가 선호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을 갖다가 기준을 보고이 사람을 본다면 이 사람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이라 이런 건다 떨어지니까. 어. 그렇지만 뭐는 있다? 어, 자기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어, 변치, 않, 그 사람한테 변치 않는 그런 마음을줄수 있다라는 거지. 단, 대화는 조금, 대화기가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헤어졌을 적에 이 사람의 이런 캐릭터 때문에 헤어졌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물론, 어떤 각도에서 있냐에 따라선 달라요. 어, 이거를 읽은 사람이 다 바람기가 없다 그건 아니에요. 개중에는 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성격상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그냥 어, 뭐 그냥 그런 정도지. 막 그걸 갖다 좋아하는 성격이 못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약간 결벽증 비슷한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지. 어, 그래서 그게 안 그러, 그렇게 노는 거는 이 사람하고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져. 가지고 인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갖다 금나게 했다라는 거야. 어, 나게 겁나게 아니고 어떻게? 어, 나게 근데 그게 되나 성격인데. 아무튼 이 사람이 돌아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맞나요? 음, 네,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움직이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이 사람의 캐릭터 여러분 알잖아 이사람 봤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제외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만약 기다리면 안 돼요 그 나랑 다시 말랬네 이것도 아니야 그러다가 난 너랑 다시 만날 이유 없는데 이러면 뭐야 쪽팔리잖아 제외도 요령이거든 어. 푸샤를 갖다가 한번 바꿔보던가 응. 연락이 올까요 그럼 연락이 올까요 우리 천사 저이 저 카드 잘안 뽑거든요 아이 뭐이 이, 저기 뭐 오라클에다가 이런 연락이 올까요 를 갖다가 물어보는 건좀 그래 아, 노할 수도 있고 <웃음> 막뭐 이상한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제 봅시다 연락은 올까요 이 사람한테 음. 연락이 올까요 연락이 올까요? 음. 음. 이 사람이 아직까지는 어떤 단호한 입장을 취하게,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음.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음. 마음은 그래도 움직이진 않겠다. 이 사람 캐릭터지, 뭐. 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 아 내가 이래서 이거 뽑기가 싫을 거야 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 어디 봅시다 여러분 좀더 기다렸다 하래요 어, 좀더 기다려 봐라 어. 네일하고 퓨처라고 나오네. 어, 좀더 기다려봐요. 어, 기, 기회를 한번 봐봐. 어, 이 사람의 감정 변화가 어떤지 알려면 알 수도 있겠다 싶어. 음. 네 1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어,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웃음> 마지막에 말이 꼬였네. 아주 멋있게 나갔어야 되는데. 어, 구독 좋아요. 했나요 이 말도? 아 죄송 그럼.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제를 원할까요 어디 봅시다 음뭐 고민은, 어, 고민은 하겠다 라고 봐요 고민은 하겠다 고민은 하겠고 어, 아쉬움도 남았고 어, 아쉽기도 하고 음. 그렇지만 뭐 마음은 있더라도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네가 모셔가면 모를까. 어. 뭐 이런 이런 이런 것 같아. 와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하잖아. 물론, 어 물론 내가 어 내가 너어 너에 대한 마음은 남아 있지. 응. 어, 물론 너에 대한 남아 남아 있고. 그리고 솔직히 나도 어, 네가 그립 너한테 가고 싶지 않은 건 아니야. 어, 너, 너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은 건 아니야 그렇지만 네가 와야지 이게 모양새가 내가 안 빠지지 않겠니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내가 요즘에 계속 며칠째 카드를 뽑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진짜 대화가 너무 없어요 음. 그냥 냉랭하고 그 어떤 느낌이 나냐면은요 요 며칠 카드에서 그 우리가 이제 그 겨울에 농사를 다 지금 벼를 자르면 누렇게 이렇게 벼 요만큼 요것만 남잖아요 음 그러면 겨울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게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그러면 얼음들이 깔끔하게 얼어있지 않잖아 응 어. 안은 막 결이 막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그 사이에 아무렇지 않듯이 눈이 덮여 있는 그런 것 같다 그래야 되나 어 카드 자체가 그러고 움직임이 별로 없고요 그냥 그 가만히 눈 감고서 눈 감은 눈 속에서 눈동자만 굴러가는 느낌이 난다 그래야 되나 카드에서 전반적으로 무거워요 어 그래서 내가 카드 제목을 갖다 막 재밌게 뽑은 이유가 카드 자체가 어 너무 무거워 기운 자체가 대체적으로 이번 달은 무거웠어요. 어.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 어.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인간적으로 더 갈까? 어. 좀 말까? 이런 게, 이런 게 있어, 조금. 음. 이 사람이 기회주의적인 것은 아닌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좀 그런 게, 누가 나를 더 편안하게 해줄까? 누가 나를 더, 어, 떠받들어줄까? 누가 나를 더 인정해줄까? 어. 이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한테 어, 끌리게 돼 있어요. 특히나 더. 어, 특히나 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자기 열등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실제로 이 사람이 잘났잖아요? 잘, 진짜 잘났어. 직업 빵빵에 백그라운드, 어 예. 예술, 예술, 이런 예술도 없어. 그리고 외모, 오 마이 갓, 전생에, 어, 거북선에 노를 저었나? 어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난 사람들은요, 열등감이 있을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농담으로라도 야너 너무 쪼잔해, 그러면 그래 그랬냐? 하고서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이 여유는 뭐야? 어, 자신감에서 나온다라는 거지. 왜그 농담인 줄 아니까 별로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닌가? 어, 난리가 날 수도 있겠다라고, 막, 난리가 날 수도 있겠다. 그럼 사람은, 뭐, 저 어떠냐라고 보면은, 뭐, 음. 하... 이 사람이 이렇게, 어, 자기, 그, 그러니까 성격도요, 그런 게 있어. 내가, 그,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을 원하냐? 어, 진실한 사랑을 원하냐? 아니면 육체적인 사랑을 원하냐? 아니면 물질적인 사랑을 원하냐? 아니면 명예로운 사랑을 원하냐? 이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을 원하면 그 육체에 집착하는 거고, 그 정신적인 사랑을 갖다 원하면 정신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어, 그걸 더 심도 있게 본다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뭐다? 그치, 나, 누가 나를 더 많이, 어, 사랑해주나. 어, 받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 이 받는 를 갖다가 무엇으로 이 사랑의 크기 상대방의 나를 갖다가 사랑하는 걸 사랑의 크기를 무엇으로 가늠하냐라면은 얼마나 나에게 선물을 큰 거를 해줬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걸로 어. 그러니까 말을 해도 어쩌면 못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몰아들을 수 있어. 어. 나한테 사랑은 뭐다? 그치 큰 선물을 해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야. 너무 말을 갖다가. 어, 부정적으로 해서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 사람은 여자를 갖다가 행복해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아니지 싶어.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남자가 돼가지고, 어, 그냥 좋으면 가는 거지. 어, 그리고 한번 돌아서 으면 깔끔해야 되는데 이이뭐 뭐, 옛날에는 우리 주산학원 있었어요. 어, 주산 주산 주산기 굴리듯이 이게, 이게 이렇게막 굴려. 난 나는 솔직히 사랑 마음 사람은 마음과 마음이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건데 이것도 둥기는 사람 제일 싫어해. 왜 그러냐 러면 계산이 안 맞으면 버리겠다는 뜻이잖아. 계산에 맞아야 사귀겠다는 거야. 그게 무슨 사랑이야? 어, 미안해요. <웃음> 이게 제외를 원하고서 뽑았던 사람 같으면은 솔직히 이 사람은 반댈세. <웃음> 이 사람은 반댈세. 몇개 뽑지도 않고요. 몇개 뽑지 않아도요. 그 사람이 마음의 그 상태가 다 나와 카드에서. 어, 마음의 상태가 다 나와요. 자. 자기는 그렇, 그런 거예요. 세상의 나처럼 어 자, 자, 자, 사상의 나처럼 어 공정하고 객관성이 어, 저게 주관적인 사람 아 이렇게. 객관적 어 객관적? 어 객관적인가? 주관적? 어. 객관적. 어, 죄송해요. 순간 헷갈렸어. 객관적인 사람이 어디 있다고? 어,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어, 너무 조금 이 사람한테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봐. 어, 근데 그 아쉬움의 그 정도가 살짝, 살짝 커져갔다. 처음에 여러분하고 헤어졌을 때는 이 사람 성격상, 뭐, 음, 그럴 뭐, 살아,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는 거다 봤었는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해서 처음에는 그냥 좀 거시기 해. 어, 있다 없으니까, 있다 없으니까 좀 거시기 해.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때? 아, 요게, 어, 조금, 어, 부재를 느낀다? 어, 여러분의 부재를 갖다가 시간이 갈수록 느끼는 거예요. 어. 근데, 아, 이게, 정 때문인지, 아니면, 아니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해줬던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시간적으로 많이 할애 했다고, 이 사람이 어깨를 주물러준다든가, 어, 도시락을 싸다준다든가, 옷을 챙겨준다든가, 어, 오빠, 오늘 저기, 뭐야, 저기, 뭐야, 뭐 필요하다고 했지? 응, 갈게. 늦지 않게 갈게. 그니까, 이 사람한테 뭐든 해줬던 그런 것들, 어, 그게 불, 불, 어, 비단 금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걸 다 물질로 칩시다 노력이니까 시간은 돈이잖아 어, 어, 물질로 칩시다 어, 이 사람은 그런 것만을 원한다라는 거지 음, 그런 것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성격도 또 불같아 어, 그러면 성격이라도 야들야들하던가 어, 어, 빨리 야 빨리 하는 거 뭐해 또, 또 이러고 안 오면 안 온다고 그냥 저게하고 이 사람이요, 아 이게 의외로 요즘에는요 그런 게서 옛날에는 이렇게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품앗이라는 게 있어. 어, 내가 논을갔다 이렇게 이렇게 갈면은 옆집에서 오늘은 와서 나를 도와줘서 빨리 끝내고 내일은 어, 내가 옆집에 가가지고 또 도와줘서 빨리 끝내고. 혼자서 하는 거보다 여러 시 하는 게 아무래도 더 빨라요. 능률도 있고 그런 게 있었어요. 음. 그래서 옛날에는 돕고 살고 배려하고 또 그렇게 돕다 보니까 그 사람의 형편도 보이고서 서로 배려해주는 어떤 정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다 개인화됐잖아. 손에 핸드폰 하나 안 들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다 들고 다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누구랑 그렇게 품앗이를 할 일이 없다라는 거지. 음, 그다 러 보니까 점점 개인주의자자가 돼가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는 음,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 이 사람의 손발이 되졌지 않았던가? 그렇지만 여러분이 없는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사소한 것까지도 이 사람이 혼자서 다 해야 되면은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런 이 사람의 성격의 노출로 인해서 사람들하고 화합이 되고 융합이 되면 좋은 건데 화합이 되고 융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더, 더 이상 가까이 갈수 없다라는 거야. 다가갈 수 없다. 깊어질 수 없다. 어, 정이 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요 굉장한 어, 어떠한 그 맹, 멘붕 같은 게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멘붕이 어그 어, 여러분을 잃은 것 때문에 대한 멘붕이냐 아니면 어, 아니면 자기가 사람들하고 교류하지 못하는 어떤 자기의 그 교류 능력의 한계치에 있어서 멘붕이 온 것이냐라고 그걸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야 음 이 사람은 그래도 나름 여러분을 떠나서 자기가 뭘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 보기 한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한달두달 달 이렇게 지나면서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어 나도 어, 나도 객관적으로 참 사람들한테 진짜 어. 잘할수 있을 거야. 어, 잘할수 있을 거야. 뭐, 내가, 나도 그래도 나름 나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뭐, 그깎아 못하겠어? 어, 뭐, 떠난 사람이야? 떠난 거고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이 없이 이 사람이 혼자 어떻게 어떻게 해가는 그러한 그 혼자만의 라이프는 그닥, 어, 원활하지 않았다. 어, 뭘, 어떤 사람하고도 뭔가를 갖다가 끝까지 가서 유종의 미를 갖다가 거두지 못했다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니잖아. 이 사람이 원활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잖아요. 어, 그렇다고 이 사람이 어떠한, 그러한 그, 뭐지? 행동면이나 어떤 배려면에 있어서 노하우가 적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려 이러, 이게 여러분들한테만 발현된 성격은 아니지 싶어요.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그 혀처럼 이 사람한테 잘 맞춰줬지 않았겠는가. 그렇다 보니까 남들도 그럴 줄 알았지. 근데 남들이 어디 그래요? 어, 기부엔택의 정확한 사회에 살고 있잖아. 어.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야. 내가 상대방을 배려해주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를 배려해주지 않는다. 이게 뭐야? 다 기부엔택의 원리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떠난 이 사람은 그 누구도 어, 이 사람 어, 이 사람한테 기 기부엔택이 안 된다라는 거야. 왜? 이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 저기 막. 뭐 어떻하긴 어떻게 돼 일하고 있지 그냥 혼자 혼자 하는 일 하나 이 사람은 협동은 안 되나요? 음 어, 이거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음 어. 멘붕 왔던 거는 자기의 그 어떠한 성격 결함에 대한 멘붕이 온 거예요. 융화력 친화력 뭐 이런 거. 음. 자 어디 봅시다. 열심히 일하긴 했네 그래도 나름. 근데 왜 여러분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음. 아직까지는, 하나도 안 한다기 보다는, 저기, 막, 아쉬, 되게 아쉬워는 해요.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너무 아쉬워 하긴 하는 것 같아. 아쉬워 하긴 한다. 음. 이, 뭐예요, 이 사람? 여러분, 혹시 애인 생겼어요? 음, 여러분 혹시 애인 생겼어요? 아니면은 뭐 썸남 같은 거 생겼어요? 음, 그럴 수도 있고, 음, 그럴 수도 있고.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을 갖다가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음,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 여러분이 지금 행복해요? 어, 누구 생겼어요? 어, 그거 보고 있, 그거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 보고 있어요. 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어. 그래서 아까 아쉽다란 말 아쉬 여기서 아쉬움이라는 게 그래서 나왔나? 그럴 수도 있겠네.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음. 어제 봅시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여러, 여러분들 누구 생긴 사람이 더 아니, 생긴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응? 그런 것 같아요 응.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열심히 일했던 거는 그 실질적으로, 인간관계에도 쫑이 났지만, 금전도 쫑이 났지 않았나? 금전도 쫑이 났을 것 같아요. 어, 금전도 쫑이 나서 그래서 이랬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아, 요 정도면, 아,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네. 어, 내가 열심히 했고, 요 정도면 만족해할 정도로 그래도 주머니에 돈을 또쓸 만큼은 뿔려놨나 본데? 그런데 이게 뭐냐 그 그렇게 놓고서어이 정도면 만족해하고 머리를 들고 봤더니 여러분이 너무 해피해 해피해피한 거 아닌가 지금 어꼭 연인이 있어서 해피한 게 아니라 이 사람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아니면 아니면 음,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안정적으로 살든지. 어. 그, 왜냐면, 진짜 돈도 궁, 돈도 일시적으로 궁하지 않았나, 어. 많이 궁했나요?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고, 어 그렇지는 않고, 일시적으로 금전에 조금 쪼들려가지고, 나 그, 저기, 막, 에이, 그냥 일이나 하자 싶어가지고, 그냥 아쉬워 한다고, 뭐, 나한테 뭐가 달라지는데 싶어가지고, 열심히 일은 한건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하려 하니까, 손발이 안 맞으니까, 혼자 하는 일을 갖다 하는 거 아닌가. 나도 모르죠, 뭐라는지. 뭐뭐 뭐 열심히 뭐 팔고 있겠지.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떠한 그 뭐지? 그런 거는 잘하지 않을까? 뻐꾸기를 날, 뻐꾸기를 갖다가 날려도 좀 실용적인 뻐꾸기를 날린다.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아유 정수기 사세요, 정수기 사세요. 그러는데 정수기 좋은 물을 마셔야지 몸이 건강합니다. 이런 막연한 응, 그런 거 말고 이 정수기를 사면 무엇 어떤 어떤 가지가 유익하고 어떤 어떤 것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그런 거는 좀 바삭할까. 그래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 암튼좀 실용적인 뭔가를 갖다가 제. 대안하는 어떠한그 직업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조금 돈을 번다라는 거지 근데 이 활동하는 거나 어떤 그런 걸 비해서 인터넷상에서 할 수도 있겠다 요즘에 인터넷 사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갑자기 이 사람이 그래도 군병에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어, 생각보다 자리를 갖다가 빨리 잡은 느낌이에요. 어, 만약에, 어, 만약에 여러분이 애인이 생긴 거나, 어떠한, 뭐, 그, 미래를 약속할 사람이 생긴 게 아니라면,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이 어떤 금전적으로 어, 갑자기 어, 갑자기 그러니까 소가 뒷걸음질 쳐다가 어, 저 쥐를 밟은 거지 그런 식으로 어, 갑자기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금전적으로 안정이 된게 아닌가 싶어 어, 금전적으로 안정이 됐다 음. 아, 근데 그건 그 근데 진짜요라고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애인이 생긴 게 아니라면 자기 생각이 다라는 거예요. 어, 자기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어, 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충분하냐 그면 그렇지는 않아.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돈 관리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어 돈을 가은돈 관리하는 게 조금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는 않겠다 싶어요. 음 오래 가지는 않겠다. 음. 어디 갑시다. 오래 가지는 않겠고 어디 보아요. 여러분한테 돌아오고 싶다 돌아오고 싶다라는 카드는 별로 안 떠요. 어 계속 저기 막 아쉽다. 아. 아쉽다라는 마음 계속 아깝다 아쉽다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머리가 조금 복잡한 거그 정도지 어, 그리고 가끔 여러분 푸사 쳐다보고 아 그냥 조금 조금씩 하하 오늘은 만약에 푸를 하나 봤다라고 하면은 여기 거기 이제 푸샤에뭐뭐 뭐 나오고 사진들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주변의 인물들 사진 나면 얘 누구지 하면서 생각해보고 아 얘가 그때 그 순회인가 하면서 순회 순회 나한테 그 카톡에 있나 그래서 순회도 보고 그런 정도지 그러니까 파도 탄다 어좀 파도도 타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갖다가 조금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런거 같아요 지켜보고 있다 어, 그래서 연락은 안해요 음, 연락은 아직 연락을 할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같아 그렇다고 딱히 뭐 여자를 만나냐 라고 본다면 그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처럼 그런거는 있을 수 있겠다 어,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 친구는 친구인데 어 친구는 친구인데 서로 누가 생기든 받아 하지 않는 음, 그런 친구 그런 친구는 있을 수 있겠다. 어, 그, 요즘에 그거 많이 하잖아. 그 뭐지? F W F W B 어 F W B 같은 관계는 있을 수 있겠다.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다는 아니고 일부에서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쳐요. 이거 세개 나온 걸로 봐가지고는 음, 어,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럼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냥, 그냥 저기막 반듯하게 놀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개죽에는 그런 것도 보여요. 왜냐하면 얘도 남자잖아. 얘도 남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의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망설임은 있겠다. 아직도 결정을 못 내렸어요. 왜 결정을 못 내렸냐라고 하면 은 후폭풍이나 후회가 그렇게 크게 오지는 않았지 싶어요. 어, 후폭풍이나 후회는 크게 오지 않았다. 어, 그거는, 이,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이 사람이 왜 여러분한테 간, 자꾸 이렇게 아쉽고 그러면서도 돌아가지 않냐라고 하면은 이 상황을 갖다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봐요. 어, 돌아간다 해도 딱히 건질 게 없다라는 걸 갖다가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연락이 오기도 하는 사람은 있기는 있지만 굉장히 적은 퍼센티지다 안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제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연락이 올까요? 어, 연락이 올까요? 연락이 올까요? 우리 천사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일본 카드도 해줬는데 아 근데 이상한 거 나오면 내가 더 흑겁할 수도 있는데 <웃음> 자 어디 봅시다 이게 카드가 잘안 섞여요 음, 카드가 잘안 섞여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봐. 어, 연락의, 연락적인 연락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어, 그럼 여러분이 연락을 한다면 뭐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 만약에 재해를 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뽑는 거예요. 재해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뽑는 거다. 맞아, 여러분이 연락을 한다면 노하고 어, no 나왔으면 좋겠어. 석세스. <웃음> 어, 여러분이 연락을 하면 연락은 받아주겠다라고 봐. 근데, 아무리 석세스가 나왔다 그래서, 야, 이큰 타로에서 내가 전, 저, 내가 전화를 가면 제외할 수있게 석세스래. 이러면 안 돼. 그냥 가볍게 뭐해? 하 라고 물으면서, 일단 간을 봐, 간을. 나는 그래, 제외도 내 품위를 지키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왜냐면 내가 저 자세로 들어가잖아요? 그는 나는 맨날 을 밖에 될수 없어. 근데 여러분, 이거 카드 흘러가는 거 보니까, 어, 여러분, 아까도 처음에, 그러, 처음에 한말 기억나요? 이, 이 사람은 나를 모셔가야, 니가 모셔가야지 그랬다는 거? 어, 모셔가면 가능하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좀 봐봐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 핸드라는 마음 어, 핸드라는 그런 건더잘알알 알 테니까 네 2번 카드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내일 이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제일 원할까? 어디 봅시다 체를원할런지아이 사람은 음. 이 여러분들하고 헤어진 것에 있어서 헤어진 것에 있어서 참 생각이 참 예리한 사람이 아닐 까 싶어요. 어, 참제 생각이 예리한 사람이다. 생각이 예리하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요 잠시만요. 제가 물좀 마시고 올게요. 음아 죄송합니다. <웃음> 이 사람은요 참 예리한 사람이다 라고 봐. 예리하고 뭐든지 어, 이 사람은 진짜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는 것처럼 이 사람은 항상 정신이 바짝 차려져 있는 사람이 아닌가? 너무 바짝 차려져 있지 그 그래 너무 바짝 차려져 있어 가지고 자승자박하는 수도 있겠다.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잘 났어, 사람이. 어, 너무 잘 났어요. 어, 너무 잘 났어. 왜냐면 사람이 너무 잘라도 힘들어. 너무 잘라도 힘들어. 맞춰주기 힘들어요. 너무 잘라도 머리에 이 사람은 머리가 좀 팍팍 잘 돌아간다라고 봐요. 어느 어느 한 곳에 머리가 묶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싶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고지식해 갖고 딱이 이 내게 내거라. 이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다라고 근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어, 그런 점이 있어서 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1번 이, 이 내가 1번이라는 음 1번을 하지 말고, 건 A라는 길이 있었어요. 그, 그쪽의 길이 되게 빠른 길이고, 어, 굉장히 편안한 길이에요. 그쪽으로 계속 가서, 그 누군가가 A-1로 한번 가봐라. 거기가 더 빠르다라고 하면요. 은이 사람은 딱 보고서, 주변 상황 착 보고서, 진짠가 아닌가 착 분석한 다음에, 착, 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가는 사람? 음. 근데, 그게 다 맞아. 음, 그게 다 맞고 결과도 좋았던 게 아닌가 어, 결과도 좋고 그러고 이제 이 사람 어 그러,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이 사람이 사회적인 면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그러니까 인간관계면에서는 의 조금 어좀 힘들지 않을까 인간관계도 그렇게 하거든요 어저 사람이 어 그런 사람이다 이좀좀 좀 주변을 또 살펴보고 어떻게 저 자기가 계산하는데 아제아니야 아우. 정리하는, 어, 아주 깔끔하지, 아주 깔끔한 성격이라 봐요. 어, 저기 막 미학적으로나 <웃음> 어, 다 깔끔하니까, 어, 저기 막 저기 막 날카로운 것만 막 날카로운 것만 빼면, 어, 깔끔하니까. 어디 봅시다. 사람에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 근데 이 사람은, 음. 어, 아참 거시기하다 어, 이 사람은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은 그거야. 내가 한번아니면 아닌 거다라는 사람이에요. 한번아니면 아닌 거다라는 사람인데 여러분하고 헤어지면서는요. 이건 여러분은 자기가 선택한 거거든. 본인이 선택해갖고 어, 심사숙고한 끝에 여러분하고 헤어졌고 헤어지면서도 이 사람은 여러분할 때이 사람이 선택해서 여러분을 만나기까지도 심사숙고했지만 헤어지면서는 이 사람의 심사숙 스코를 갖다가 따블로 했어요. 어. 만약에 만날 때 심사숙고를 이만큼 했다면 헤어질 때 심사숙고는 얼마큼 했다? 이만큼 한 거야. 어 그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어쩌고 저쩌고 차가워 보여도 어뭐 저기 막 멋으로나 미학적으로 나좀 차가워 보여도 어확그 어떠한 그런 그 주변을 갖다 상황을 갖다 돌아보는 이런 것들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어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 어 예리하지. 분석 요 예리하다 싶은 거지. 음. 그런데 어,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굉장히 빨리 어, 재회를 하고 싶단 마음이 들었을 수 있어요. 어, 재회를 하고 싶. 왜냐면 내가 그랬잖아. 헤어질 때는 더블로 생각했다고. 그만큼 여러분들하고 헤어지는 게이 사람한테는 쉬운 일이 이 사람한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 그래서 아, 이 사람 뭐냐 그런 거지 재회를 하고 싶다 해도 그게 어, 뭐 이제 와서 어, 이제 와서 라는 느낌도 있는, 있고 음, 그렇다고 이게 그래야 아무리 이 사람이 날카롭고 자기가 다, 어, 판단한 길에 있어서 망설임이 없는 이 사람에는 망설임이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게 내 길이다 싶으면 착 트는 사람인데 여러분의 한해서만 이 사람이 이렇게 망설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하고 헤어 가지고서 굉장히 빨리 여러분하고,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후폭풍이 어 후폭풍이 온 것도 있지. 음, 후폭풍 이 여기 왔잖아요. 어. 후폭풍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나왔더라도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빨리 들었다는 거는 이 사람이. 어, 흑폭풍이 들었다 근데 왜 그렇게 빨리 왔냐라고 하면, 이 사람 분석 능력이 너무 적이야. 아, 내가 지금 얘가 이렇게 그려. 아, 그럼 내가 흑폭풍 온 건가? 그럼 얘를 갖다가 다시 만나야 되는 건가? 아, 근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 라는 거야. 어, 굉장히 빨라. <웃음> 분석 능력 하나는 갑이야. 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 매사에, 어, 참. 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갖다 지켜본다. 이 사람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닌데도, 그냥 음, 살짝 살짝 어, 뭐 대단하게는 아니야 왜, 왜 그러냐 아까도 그랬잖아 이 사람은 한번 노는 노다 라는 거지 한번 노는 노기 때문에 살짝 들여다 본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뭐 마음속에는 그런 거지 음. 사랑하는 내님 떠나가네 그런 거지. 제가 떠나가고 나면 나한테 남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뭐 이런 거같 그 생각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짜증 난다라는 거예요. 왜 짜증나? 어 내가 낸데. 어 내가 낸데. 너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어 그냥 놓이지 못하는 마음? 어, 이게 뜻대로 안 돼. 사람의 마음이 뜻대로 되면 그게, 머리는 그래. 머리는 뜻대로 될수 있어. 그렇지만 마음은 아니지. 마음하고 머리는 다른 거잖아요. 이성과 감성이잖아 응. 음,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짜증이 난다. 나 같지 않은 행동? 응. 어, 그, 저기, 막, 자꾸 떠난 거, 지나간 것을 갖다가 돌아보는, 돌아본다라는 거지. 자꾸 발길이 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이 사람한테도 순정은 있었네. 어, 진짜 바, 찔러도 바늘에서 어, 피 그러니까 찔러도 바늘에서 피가 나. <웃음> 바늘로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인데 피가 나네요 이 사람. 음, 여러분 생각 많이 한다 이 사람은. 음, 그러니까 액면으로 나온 건 몰라. 액면으로 나온 것 같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어, 그러면 안 돼. 이사람 여러분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캐릭터상. 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 그게, 그게 표현이냐, 여러분들. 그 여자의 마음은 다 그렇잖아. 어. 그게 표현이냐 싶지. 좀 어깨 좀, 좀 간사 안아주고, 좀 꼭, 그냥, 그 가슴과 가슴이 닿는 그신 있잖아. 꼭좀 안아주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게 있었을랑가? 어. 저기 막 자질구레한 건다 빼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떻게 여자들그 그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아껴주고 뭐하고 이렇게 이 밤에도 이렇게 그거 있잖아 분위기를 잡고 어 분위기를 잡고 환자에게 다 도란도란 얘기하다가 눈빛이 스쳐가면서 어, 쉬익, 어 이건데 이 사람은 그런 걸 쓸데없이 저기 막 <웃음> 그런 거안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만 더럽게 모르는 거지. 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지. 어. 그냥 간주 점프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 어.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립다라고 봐. 음. 이 사람은 이게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어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걸 갖다 느낀 것 같아 어 시간이 지나 이 사람은 그 뭐지 그 후폭풍도 조금 빨리 왔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지 놀고 다놀다가어 주변에 사람 먹고 나랑 안 놀아 주니까 아 후폭풍이 오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뭐, 누구하고 만나고, 그런, 그런다기 보다는 그냥 거의 바로 여러분하고, 예, 그, 관계가, 어, 재회를 갖다가 생각한 게 아닌가? 어, 거의 바로. 얼마 안 걸렸어, 이 사람. 여기는 진짜 여러분만 오케이 하고, 이 사람이 어떤, 다시 연락을 할 어떤 에너지가 생긴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되게, 아 그리운 건 맞는데, 지금 이 카드, 여만큼 나온 데 것까지는 아직 연락을 하겠다, 다른 에너지는 없어요. 어. 막 인제서 막 여러분들이 그리워지고 너랑 나랑 나눴던 얘기들, 사랑들, 그리고 너는 참 따뜻했지. 뭐 이런 것들, 어. 내가 왜더 어, 더, 너를 더 어, 알아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후회가 그런 걸 그런 걸 갖고 후회하는 나에 대한 뭐 어, 짜증 뭐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이 사람 성격이 원래 이런 성격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 굉장히 다운되어 있다고 라 봐요. 이 사람 성격이 아까 칼같이 예리하다 그러잖아 예리한 만큼 뾰족한 만큼 다운돼 있다라는 거야 뭐든지 그런 거 같아 높이 올라가서 떨어질수록 그 발바닥에 닿는 충격 발목이나 이 다리에 오는 충격이 저기 막 강하잖아요 그런 듯이 성격이 쎄면 셀수록 이런 것에 대한 충격이 조금 더 깊게 온다라는 거야 자기는 뭐안 그렇죠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 그냥 여러분들 생각에 잠겨서 의욕상실이 왔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의욕상실 어. 그리고 저기 막 잃고 난 다음에서야 여러분에 대한 어참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내가 그랬잖아 잘난 사람이라고 음. 잘난 사람이다 근데 와 결국은 결국은 올 확률이 높겠다 어, 어, 그렇게 들어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아, 너가 나한테 이렇게, 어, 진짜, 그, 활용점정이라 하잖아요. 어, 용의 눈을 쩍이니까 그림에서 나와서 하늘로 날아갔다는 것이 너, 니가 활용점점이구나. 어, 니가 내마음에 그런 활용점이었구나. 라는 것 같다가 알게 되는 게 아닌가. 어, 선생님 꿀보다 해먹인데요. 라고 하면, 아, 이, 이 저기, 뭐 <웃음> 여러분 책은 글로 읽어야지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 내가 그 책에 대해서 상상을 하잖아. 어, 그림으로 보면 은요딱한 가지밖에 없어. 그렇지만 책은 머릿속에 남아서 상상을 하게 된다는 거야. 이건 나한테 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림책이지만 전개가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 이 지금 이 사람의 이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가 여기서 내보내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 내보내가지고 보면 은 여러분들한테 빨리 오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 음, 빨리 어, 빨리 오고 싶다라고 봐요 네, 그래, 이, 이게 그런 거야 뾰족한 만큼 어, 날카로운 만큼 이 아픔도 크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 부, 이 분석 능력이 뛰어나다 그랬잖아 어, 여러분에 대한 마음 분석이 다른 사람보다는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어, 쓸데없이 어, 자잘자잘하게 여기저기다 염분을 뿌리고 이런 거 없고 아주 깔끔하게 어, 깔 끔하게 헤어지자마자 바로 여러분들하고의 죄를 생각하고, 근데 죄를 생각하면서도 아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도 여러분을 갖다 한 번은 돌아봤다, 그러니까 저기 여러분들을 갖다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살펴봄으로서 내가 아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구나라는 걸 알고서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를 갖다 급나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나가지 못한 마음 더 아껴주지 못한 더 많은 추억을 갖다가 만들어주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남아 있고 그, 그렇기 때문에 미안함이나 어떤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다 마음으로 쫙 몰려 들어오면서 뭐다 그리움이라는 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되게 차가운 사람이어가지고 어, 아이언 핫이어가지고 그런 거 모를 줄 알았는데 멋있네 남자 음. 그리고 그만큼 아이언 하트에 누군가가 들어왔다면 그 마음이 그냥 저기 막 찌질 저기 막 잔잔한 마음이겠습니까? 깊고 크고 어쩌다 저쩌다라는 거지. 음. 와이 사람 진짜 캐릭터 센 사람이다. 어, 진짜 캐릭터 센데. 어, 여러분 힘드셨을 것 같아. 소외감 같은 거 느끼고 막 이랬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성격으로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드셨겠다. 어, 그니까 러이 사람이 이렇게 빨리, 어, 여러분들의 대, 여러분들의 부재감이나 이사,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알았다면 그만큼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헌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 많이 양보해주고, 막 배려해 줬다 라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나겠냐 라는 거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달려가고 싶다 많이 달려가고 싶고 그런거 있는데 뭐 저기 막 그래도 고이 이거 나왔죠 고민은고민은 어, 고민은 많이 하겠네 음, 고민은 많이 하겠다 라고 봐요 달려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다. 어, 근데 왜 그래요?라고 하냐면은 음, 자존심이지 뭐. 이 잘난 남자가 먼저 자기가 다가야 자기가 다가가야 되는 판인 건 맞잖아. 어, 그런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가가려고 하니까 어, 고민된다라는 거죠. 고민된다. 음. 여러분하고 어, 저,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어,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 음. 근데 그게 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 어, 얘기를 나눠도 그 풍요 속에 빈곤이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이게 그래요. 이 사람이 이게 성격이잖아. 이 예리하고 날카로운 게이 사람의 성격이 캐릭이 너무 세요. 어, 이만저만 센게 아니야. 어, 너무 잘난 남자야. 너무 잘난 남자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캐릭이 너무 세니까 어, 이 사람하고 어떠한 얘기에 있어서 어, 이 사람이 말하고 뭐하는 거는 되게 어, 혹하고 진짜 아름답고 그래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 미래가 밝을 것 같고 그렇지만 결 결정적인 게 없어. 음, 결정적인 게 뭐가 없어요. 어, 여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그게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음, 그게 결정적이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떠나는 건지 이 사람이 떠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이 저기만 어쩌면 이게 이게 헤어질 무렵의 얘기를 나, 나눈 것일 수도 있고. 그냥 합리적으로 깔끔하게 음, 미학적으로 보기 좋게 헤어진 거 아닌가? <웃음> 아 요즘에 미학적이란 말에 꽂혀서 음, 음. 맞아요. 음. 헤어진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갖다가 잊기는 힘들 거야. 음, 잊기는 힘들 거다라고 봐요. 잊기는 힘들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그렇다는 거는 이 사람 자체에서도 갈등이 된다라는 거지.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 떠나서 그냥 자기 그냥 새로 새로이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지만. 그게 잘안 되지 않을까? 그게 마음대 로 뜻대로 되지 않겠다 싶어 뜻대로 안 되고 자꾸 여러분에 대해서 갈등을 하게 되고 그 갈등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만날 다시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그런 것에 대한 갈등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정적으로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음, 그럼 왜 봤냐라고 하면은요 그냥 본 거예요 뭐 아무 이유 없어요 음 아무 이유 없어 여기는 너무 딱 떨어지는데 연락이 올까 그래도 뭐 카드가 그 연락이 온다고 딱 나오면 은 황당할 수도 있겠다 <웃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지금 완전히 깔끔하게 끝났다라고 보는데 어, 깔끔하게 끝났다라고 보는데 근데 다야 그렇겠냐라는 거지 뭐꼭 연락이 꼭 전화로만 오라는 거 있나 뭐 카톡 푸셔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그런 거볼수 있잖아요. 어. 그런 것도 연락이라 그래, 는 그런 거지. 아, 이 사람이, 어, 스탑하지 말래네 10번 어, 찍으면 넘어, 여러분이 넘어갈려네 10번 찍으면. 음.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들의 마음. 딴 것도 두장 뽑았으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면, 어, 여러분이, 먼저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 제외하고 싶은 사람도. 어. 제외하고 싶은 사람, 제외하고 싶은 사람. 음, 여러분들이 먼저 하면, 음, 좋지 않대요. <웃음> 아유, 먼저, 먼저 연락하지 말아요. 그냥 오면 오는 거고. 어, 이 사람 캐릭이 너무 쎄. 솔직히, 조금, 어, 그, 함께 하기에는, 상대방이 그게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만약에 카드 남자가 뽑았을 수도 있잖아요 어, 둘중 하나는 진짜 참고 살아야 돼요 진짜로 진짜로 참고 살아야 되는 그런 거지 그래서 이게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음, 네, 3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도 어, 죄를 원할까그 사람은 죄를 원할까요? 내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냥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어디 봅시다 음, 이 사람은 음, 이, 이 사람은 누구 말을 듣고 자시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성격이 좀 착하, 어, 이제, 이제, 부드럽다, 어, 부드럽지만, 그, 딱, 인물로 따지면 성균관, 어, 성균관 학자 같은 스타일이라 그래야 되나? 어, 그냥, 만약에 그, 내, 자, 그, 옳다라고 하는 거에는 목숨을 초계처럼, 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어, 말이 안 듣잖아. 성균관학자들 말이 안 통하잖아. 임금님 말도 안 듣잖아. <웃음> 예. 그런 의미에서 성균관학자. 여러분들이 말이, 말을 안 들어. 그렇지만 그런 건 있어요. 알아서 잘 해주지. 알아서 잘 해줘. 어, 그렇지만 여러분이 해달라는 거 말고. 자기가 느꼈을 때 필요하다 싶으면 다 해주는 그 스타일. 음, 응. 그래도 안 해주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음, 응, 안 해주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로맨틱 코드가 있어. 로맨틱 코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자기의 로맨틱 코드와 여러분의 로맨틱 코드가 맞았을 때는 오케이, 오케이인데. 그 실질적으로 모든 행동이나 계획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거지 들어주는 거잘 들어줘요 어. 근데 들어주는 듯 하면서 안 들어주는 그런 뭔가가 있다라는 거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라면 내가 나중에 리딩하다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음 리딩을 해야 되는데 그게 거기, 그게 생각이 안 나잖아 어. 아무튼이 사람은 요뭐 열심히 일하고 있지 뭐 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어. 뭐 딱히 뭐 어디를 뭐 나간다 뭐한다 그런 거는 없어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나가봤자 그냥 어 힘만 들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취향에도 안 맞아요. 어. 뭐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막 이러는 거 취향에 안 맞지 싶어. 음. 이 사람은 그런 것보다 뭐 집에서 뭐 왈츠를 알츠를 듣는 사람이 있는가 뭐클래식을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뭐 요즘에 뭐 유튜브에 뭐 스페이스 많이 나오잖아 뭐 스페이스 우주가 어, 화성에 화성에 사는 저 꼬마 에는 실제 사람일까 이 어떻게 생겼을까 뭐. 하여간 어, 좀 남들하고는 달라 어, 자기만의 어떠한 코드가 있고 자기만의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까 그래서 대화 소재가 풍부한 듯 하면서도 대화가 안될수 있어요 음. 왜냐면그자 나만의 스타일이잖아. 나만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은 뭐 하나에 심취하는 심취하게 되면 음, 그냥 콕 들어박혀서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작업실에 들어가 그럼 안 나올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지. 음. 자, 이 사람이요, 여러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냐, 없냐, 있어요. 어, 아쉬움이 있고, 여기는, 어, 그렇게 길게 사귀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 어, 오늘 카드가 뭐, 3번도 그렇고, 그렇게 길게 사귄 카드는 아니에요. 왜, 왜 그러냐라면, 더 길게 사귀었으면 다른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냥, 그냥, 아쉽지 않을 정도로 사귀었다. 어. 그거는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거지. 2년을 사귀도 짧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 하면은, 6개월을 사귀었어도 길지. 질리지 하는 사람이 있고 각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근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그래도 막 그렇게 음 짧은 기간 완전 짧은 기간은 아니지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야. 이내 마음을 나도 잘 몰라? 어, 나도 잘 몰라. 어,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모르겠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에 대한 어떠한 그뭐 조금 더 여러분들을 하고 나누지 못했던 어떠한 추억? 어,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추억을 만들어 나가잖아. 그런 아니면 그런 걸만 여러분하고의 어떤 교제에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 그게 아쉬운 부분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아쉬웠던 부분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왜 그때 그걸 못했나 싸우느라고 그냥 그러니까 내가 뭐 너무 내 잘랐다 서로 이렇게 여러분도 이 사람의 성향을 갖다가 제대로 못 받아들인 느낌이 나요 이 사람도 여러분의 그런 것 갖다 다 수용하지 못했고 왜냐하면 너무 급작스럽고 이 사람은 급작스러운 건못 받아들여요 어 천천히 좀 천천히 이 사람이 그 어떤 그세 제3자의 논리에 수용하는 수용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그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걸 느껴야지 움직이는 타입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말로는 오케이 해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이나 리액션을 안할수 있고 질질질질 미룰 수도 있어. 그 미려, 미뤘다 미 미뤘다 계속 미루는 이유는 그것이 아 자기한테 아직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계속 미루는 거라는 라 거지. 여러분하고 그런 문제로 이 사람하고 문제가 사귀는 도중에 있었을 수, 수 있겠다. 어, 자꾸 미루는 것 때문에 말로는 예스 yes 해놓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그왜 그랬냐라고 하면 상황이 안 됐거나 이 사람이 납득하지 못했거나 그 저기 막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왜냐면 그때 그 무렵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일단은 여러분도. 그런 하고서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어 그랬는데 그게 오히려 싸우는 그 원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싸우고 싶지 않아서 피한 건데 그게 싸움의 원인이 됐다라는 거지 음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는 건 맞아요 음, 남아있는 건 맞고 원체 사람 자체가 여기도 그렇게 활달한 사람은 안 했다라고 싶다 인연은 끊기지 않은 것 같고 음, 인연은 더 조금 더 남아있겠다 왜 그러냐라면 은 그렇게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은 아니지 싶은데 음, 악한 사람은 아니지 싶고 특히 성격이 조금 음, 그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뭐 카드상에서 보면 여러분한테 뭐 뻥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걸로는 안 보이지 싶어요 음, 아직까지는 그래 아직까지는 카드가 더 나와야지 알겠지만 암튼 이 사람이 그런 거좀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자기가 자기가 자기가 다가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걸 갖다가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의 동향을 갖다 조금 주시하고 있는 느낌이 나요 근데 그게 막 매일같이 막 그런 것은 아니라 간혹 일하다가 스치듯 생각해 나면, 어, 스치듯 생각에면 바로 뒤져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가 갖고 앉아 있으면서, 어, 하던가 어, 밥 먹으면서는 안 해요. 어, 먹으면서는 안 해. 요좀 화장실에 있으면서 생각을 좀 하겠지. <웃음> 아니 선생님 왜 화장실이에요?라고 하면은 이 사람 성향 자체가 뭐밥 먹으면서 이런 거 하면서는 좀 못해요. 어 그런 성향 좀 조용하고 자기만의 공간에 있을 때 성격을 생각을 하는 타입이어가지고 화장실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아니면 술한잔 거쳤을 때 이제 술한잔 걸쳐서 만취될 때가 아니라 좀 알딸딸 해져갖고 이게 넥타이 착 풀고 그냥 자켓 던져놓고 어~ 침대에 누워서 그때 이제 자기 전에 여러분 생각엔 날 수도 있고 어~ 여러분을 대대 됐다 됐다 많이 생각하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저기 뭐, 계속, 뭐, 주구장창은 아니어도 뜨은뜨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지 않았나 싶어. 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음. 솔직하게. 왜냐면은, 이게요, 여러분들이 기분 좋으라고, 여러분 뒷담화니 생각해요. 여러분을 갖다 막 훔쳐보고 있어요.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만약에 제해하게 돼서, 더나 훔쳐봤지? 그럼 무슨 개소리야? 이럴 수 있잖아. <웃음>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네랄이기 때문에 원래 이그그 그 뭐지 유튜브에서 제네랄은 될수 있으면 시청자의 마음을 상하는 말을 잘 하지 않아. 어. 그딱 카드 나오는 거 봐가지고 어, 질러도 되겠다 싶을 때 지르지. 나처럼 그냥 고지고대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솔직히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진짜 도움이 되지 숨기고 뭐하고 자시고 하면은요. 그때 까딱하다 나새 된다니까. 어, 어느 어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서는요 음,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을 때 감정적으로는 꽤꽤잘 통하지 않았나 어, 감정적으로 는잘 통하지 않았나 그런 것같아 여러분 생각 좀 어, 여러분 생각 많이 하고 있다라고 봐요 여기서는 음. 근데, 하는 것에 비해서 행동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야. 어, 하는 것에 비해서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럼 하는 것에 비해서 행동이 없을 때 결과는 뭐예요? 어, 제외했었을 적에. 어, 그냥 처음에 잠깐 반짝하고 옛, 옛날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지. 이 사람이 안 움직이는 이유가, 어, 이유가 예, 분명히 있어요. 음. 이유가, 옛날에 그 처녀가 임신을 해도 할 말이 있다는 것처럼, 음, 이 사람도 여러분한테 연락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그게 뭔데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어떠한 이런 성향들이 바뀔까? 음, 이 사람, 이 사람 그래도 똑똑해요. 똑똑하고 그러고, 자기, 뭐, 직업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싶어. 왜냐면 금전적으로 쪼들린다, 뭐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일할 때도 굉장히 성실한 자세로 임해요. 어. 근데 뭐가 문제가 됐어? 어, 뭐가 문제가 됐어? 그렇게 물을 수도 있지. 성실하게 일 잘해. 어, 뭐 그래. 근데 좀 성격 자체가, 어. 좀 난해한 데는 없지 않다 싶어 어, 쉬운 성격은 아니야 어, 나쁜 성격도 아니지만 어, 쉬운 성격은 아니에요 왜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자기만의 세계를 갖다가 인정해줘야지만 같이 어, 있수 수 있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거는요 이 여자들이 그래 여자하고 남 왜냐면 우리 그러니까 나이가 한 (50) (60) 되면은요 이래도 상관없어 음, 이래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더 좋지 나나 나 편하잖아 어. 근데 젊어서 이러면은 어~ 젊어서 한참 뜨거워야 되는데 이러면은 이 여자들이 외롭지 여자를 외롭게 한다. 봐. 어, 달달할 땐 더럽게 달달한데, 어, 이게, 이게 기복이 좀 심해, 심하다. 어, 기복이 좀 심할 수 있겠다 싶어요. 어, 그리고 조금, 어, 그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그 처음에는 뭐잘 들어주다가도 들어주는 듯 싶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안 들어준다라는 거지. 어, 그게 있어요. 들어주는 듯 싶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들어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 음, 왜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자기 세상을 갖다가 인정해주고 자기 세상을 갖다가 이해해주고 그냥 말 없이 따라와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도 좀어 그런 거야 마음 같아서 여러분 생각도 많이 나고 어, 재회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이 사람이 조금 더 어, 현실적 현실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놓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조금 더 유연하게 놓고 보고 있어요. 어, 재해도 힘들 것이다라는 걸 너무 너무 이 사람이 잘 알아. 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무턱대고 어, 무턱대고 재해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 만약에 재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재해할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됐을 적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 그것이 무엇이냐? 그럼 그 그게 그게 그게 뭐 뭐재가돼 그때가 언제인데라고 하면은 자기가 음. 자기가 여러분하고, 그니까, 이런 성격이나 어떠한 이런 컨디션이고, 여러분도 여러분들 성격에 단점이 있을 거아니에요 서로의 장단점은, 장점만, 어 좋아하고, 단점, 어우, 노, no, 단점 꺼져. 이런 거 말고, 서로의 장단점을 갖다가 서로 인정하고, 그, 손잡고 같이 나갈 준비가 됐냐, 이거를 갖다가 말한다라는 거지. 이것이 됐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이 사람은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는 그러면 헤어졌어도 뭐 어느 정도 소통은 되고 있다는 뜻인데 이게 어느 정도 됐, 됐을 때 가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음. 아니면 롱디거나 음. 롱디였었거나 아니면 어이 사람이 어떠한 너와 내가 같이 어 서, 서로를 갖다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서로 서로가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 어 준비가 될때라던가 그러니까 뭔가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거야 그때가 다다르면 이라는 어떤 전제가 붙는다라는 거지 그 어, 롱디거나 롱디면 그런 때는 필요가 없지 왜냐면 롱디는 솔직히 이 사람도 자신 없어하는 건 맞아요. <람이> 음, 자신 없어는건 맞다라고. 마져봅시다. 음,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제, 이 사람이 연락이 올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왜 카드 자체에서 이게 제 추월의 특 1월 달이 추월이거든요. 추월의 특성상 어 카드들이 오늘 것도 그렇지만 뭐 어제 것도 그끄저 것도 보면 전반적으로 납작하게 땅바닥에 깔려 있어요. 어, 감정이 막 이렇게 묻어 나오질 않아. 카드 자체에서. 어. 이 추거리여서 그런가 봐. 추거리 뭔데요? 뭐, 뭐라서 그러는데요? 뭐 어떤 것들이 다 안에 묻혀있지. 어, 묻혀있고 좀 답답하다라고 봐요. 어, 답답하고 움직임이 없다. 어, 그 과거의 것이든 아이, 과거의 것을 매듭을 짓든 새로운 것을 시작하든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걸 말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음 쉽지는 않다라고 봐. 음 혹시 이거 여러분들이 잘렸어요 이 사람한테 잔소리하다가 그럴 수도 있. 아니면 다 참아주다가 뭐라고 한마디 한게 어, 여러분은 여러분도 그렇잖아 나는 이 정도면 친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래서 한 말인데 뭐, 사람마다 다르죠왜냐면 여러분 카드가 너무 안 나와서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음, 단정 짓기는 어렵다 어디 봅시다 이 사람만 지금 속이 시끄러워요 어, 속도 시끄럽고 이제, 이제 후폭풍도 슬슬 오기 시작하고 음, 머리도 복잡하고 요 속도 시끄러워 음. 지금 떠나 그그 그, 그 헤어진 것에 이 사람이 여러분을 두고 떠났다 라고 나오거든요 두고 떠나 나온 것에 대해서 어, 머리도 복잡하고 속도 시끄럽고 짜증 난다 라는 거예요 어. 내가 어, 쓸데없는 공연한 짓을 내가 잘못한건가 라는거지 어, 잘못한건가 라는 생각도 난다 라는거예요 어제 어. 봅시다 이 사람이 어쩌면 왜냐하면 돌아오려고 하면 또 다른 막 여러 카드가 떠야 되는데 오늘의 공통점은 확실하게 돌아온다는 카드들이 다안 떠. 어, 마음은 그 생각은 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너무 저조하다. 음, 저조하고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굉장히 절제하려는 모습들이 너무 카드 중간 중간에서 다 많이 보여진 많이 보여진다라고 봐. 어, 많이 보여지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게 그립긴 그립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이한번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가가는 것도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어, 서로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다가가는 것도 두렵다라는 거지. 왜냐면은 내가 처음 사귈 때는 상 서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호기심도 있고, 모두 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서로 알아나가고 맞춰나가는 단계에 있잖아. 그래 헤어질 때는 그 단계는 이미 다 지났다는 거잖아요. 어, 그 단계 다 알아나가는 단계 다 지났어. 헤어졌다는 건. 그럼 다시 재회를 한다 그러면 더 알아나갈 게 뭐가 있나? 그때서부 맞춰나가는 거지. 그러면은 다 아는 성격이잖아. 네 성격이 렇고내 성격이래. 우리가 이게 맞혀 맞춰 한번 맞춰봤는데 삐그덕삐그덕삐그덕거려. 그럼 다시 만났다고 해서 이 성격을 갖다가 맞춰나가야 되는데 삐그덕거리지 않을 자신이 없다라는 거라는 거지. 음. 그래서 제외라는 게 힘든 게 바로 이거예요. 미련과 사랑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있냐라고 난이 이 카드상에서는 남아있지 싶어요. 응, 남아있다라고 보고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이 지금 안정적이어서 여러분도 꿈쩍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이미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생겨서 어, 다른 사람이 생겨서 이 사람이 더, 더 이상... 어, 다가가지 못하는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선생님 저한테 남자가 생기나요? 라고 하면 은둘중 하나예요. 어, 애인이 생기든지 아니면 이 사람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든지 어, 아무런 걱정 없이 어, 선생님 저 걱정 있는데요. 물으신다면 은 그거는 별도로 뽑아야 돼요. 카드 두장갖고선생 제가 알수 있는 게 여기 딱한 개가 여기라는 거지. 어, 한 개가 여기까지예요. 카드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까지밖에 말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어, 더 뽑아주세요. 그럼 시간이 너무 그러죠. 다 내일 이 시간에 <웃음> 매일같이 하잖아 매일 조금씩 알아갑시다 우리가 인생을 갖다가 백세시대잖아 백세시대 살면서 우리가 한두 명만 말하고 살겠습니까 이게요 6개월 안에는 누가 들어와도 들어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자,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어, 6개월 안에는요 누가 돼도 들어와 근데 6개월 안에 안된건 뭐다?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안된것 뿐이에요 어, 인연은요, 3개월마다 한 번씩, 그래도 뭔가, 어, 인연의 바람은 불어. 왜냐면, 3개월에 한 번씩 도화가 들거든. 응. 3개월에 한 번씩 도화가 들기 때문에,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는, 어, 저기, 막 인연이 들어오지만, 내가 만족하기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어긋난다라는 거지. 어, 어긋난다라는 거야. 근데, 인연은요, 여러분 계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은, 이 카드 두 개상 보서, 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음, 안정감이 있고, 남자들이, 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그 음, 근데 여러분이 하기 싫지. 어, 여러분이 하기 싫지 왜냐하면 이 카드 두 개로 나온 거 봤을 적에는 어, 금전적으로나 어,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 그리고 성격적인 부분에서도좀 어, 안정적으로 돼 있다라고 나와 주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남자는 이 사람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다가가는 라거 아닌가? 아무튼 어, 어디 봅시다 음뭐 예리하다고요? <웃음> 어디 봅시다. 이거 자화자찬,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연락이 올까요? 그래도 한 번, 1, 2, 3, 1, 2, 3번까지 다 봤는데, 어, 이거 얘도 봐야지. 어, 얘만 차별할 수 없지. 답은 나왔지만. 음, 어디 봅시다. 연락이 올까요? 연락이 올까요? 이러다가 연락이 온다 그러면 골치 아픈데. 어, 아직은, 어, 저기, 막, 어 조,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 라고 연락은 아직은 안 오겠다라고 그래요 음, 그럼 연락을 하면은 연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냥 들으시고 연락하고 싶은 사람들은 귀가 쫑깃할 것이고 어디 봅시다 어떻게 되나 음, 어디 보아요 만약에 연락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섞을까? 어, 좀 아쉬운 감이 있어 이것도 아니야 왜 이러지? 선생님 왜냐하면 이렇게 딱 내려쳐서 딱 나올 때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 느낌이 계속 안와 새로운 길을 찾으래요 미치겠다 진짜 와 진짜 아 진짜 미친다 아 아까 딱 들칠라고 했는데 느낌이 카드에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 이상하다고 다시 섞었잖아. 이게 카드가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떨어질 때 느낌이 오거든요. 어딱 이거다 라는 느낌이 오는데 이게 느낌이 안 와서 조금 더 섞었는데 아이 죄송해요. 그래도 여러분 즐겁지 않았어요? <웃음> <웃음> 네 오늘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어,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만나요. 웃으면서 만나요. 어, 구독 좋아요. 안녕.